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인성에도 정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인과 편인 정자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와 편자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엄량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러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정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반듯한 예, 발을 정자를 쓰면서 반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인풋, 에너지가 안으로 내부로 향해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인 에 의한 에너지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누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다 수용한다 어, 이런 의미가 인풋의 의미이고 또 인이라는 것은 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을 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각의 에너지가 어,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생각 분석적인 생각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 나 생각 많이 하는데요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나는 인이 없어 하루종일 생각하는데요 뭐 나는 그 항상 생각을 많이 한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생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인풋은 뭔가 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이제 고민이 되거나 하는 생각들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설명은 아닙니다 인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 사고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했나? 또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힘이라든지 기억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사건을 고민하고 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차원. 인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힘에서 뭔가 이해를 하고 사고하는 힘은 결국 어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지식을 습득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공부하는 능력으로는 어 아주 어 인풋이 굉장히 좋은 그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이 이제 잘 활성화된 분들이 대부분 대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이제 깊이 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인풋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어떤 대명사로 보면은 어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니까 선생님이나 학생 이런 의미로 인풋을 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에서 바로 인풋이 많이 활발하게 쓰여지는 장소가 바로 학교의 장이죠. 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인풋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그 어떤 그 이해 정도도 높고 논리적인 사고도 뛰어나고 분석력도 뛰어나서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데에는 인풋만큼 에 좋은 에너지가 없다는 라 것이죠. 사실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은 꼭 인풋이 없더라도 단순 암기를 잘할수 있는 분야는 인풋이 없는 사람도 잘할수 있지만 뭔가 수상적인 어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어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나가는 힘은 인풋이 없으면은 좀 힘들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인과 편이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 하는데요. 정인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용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편인은 취사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전에 아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어저 저 말이 일리가 있네. 뭐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까. 아, 아니면 아 이것은 나한텐 필요 없어. 아니면은 뭐말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 이 지 않느냐를 먼저 정하고 뭔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이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다면 사실 정인의 학생이 훨씬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어 내가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편인이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낼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 그리고 아 정말 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의 말은 너무나 나한테 와닿는다 라는 어떤 마음이 꽂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또 그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또 있는데요 편의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것은 엄청난 에너지로 집중적인 에너지로 그것을 취하고 어,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어, 도외시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치사 선택하는 모습이 이제 편인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할때 보면은 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어, 깊이 있게 쭉, 처음에 작지만 점점 넓혀서 지식이 확장된다면, 네,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을 딱 받아들이는데 아주 그 부분만 깊이 있게 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게 깊게 쭉 들어가는 모습을 편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을 볼때 정의는 이제 전체적인 지식을 다 골고루 가지고 간다면 편인는 구멍이 송송 나겠죠. 모르는 건 아예 모르고 아는 거는 굉장히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식의 편협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은뭐 정규 과정을 다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 바둑에 나는 특별히 어 두각을 보인다. 그러면 다른 학과의 공부, 수학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성적을 잘못 냈지만 나는 바둑은 엄청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정 분야에 굉장히 이제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바로 편인이 그런 능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바둑뿐만 아니라 예능계 쪽에서도 두각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와닿는 장르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쪽 분야에 굉장히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변인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은 정인과 변인이 엄마로부터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이제 엄,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라면 편인은 어머니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식신상관을 공부할 때 상관이 좀 고아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편인가 정인을 보면 편인은 계모라는 데서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 나한테 해줄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을 먼저 하는 의심부터 하는 그런 음, 섭성 이거는 모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진짜 진짜 마음에 있어서 해주는 것일까라는 의심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어머니가 해주는 것도 어, 나 정말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하는 걸까? 어, 아닐 거야 동생은 더 좋아할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항상 이제 거기에 어떤 행동에 의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다 편인이라는 거죠. 정인은 혹 어머니가 억울하게 좀 야단을 쳐서 야단을 맞았다 하더라도 아유, 그것을, 그걸 어 다르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편인은 어 역시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좀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또 편인이 받아들일 때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런 의심이 때로는 어떤 혁신을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편인으로서 이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 보면은 이 사람도 이분도 굉장히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편집적인 그런 뭐 회사다 라고 할 정도로 애플사가 옛날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자되었는데 그만큼 뭔가 의심하고 새롭게 또 파고들고 계속 만족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은 편인의 핵심적인 그런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낼 때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전할 때에도 또 마음을 받을 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인이 잘못 써진다면 우리가 편집정을 앓기도 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왜 그렇지? 진짜가 아닐 거야. 한번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덫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편집증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을 키울 때 확실히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어머니들이 이제 똑같이 하는데, 뭐 큰아이는 예를 들어서 정인이고 작은아이는 변인이라고 하면, 큰아이한테는 이제 순순하게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작은 아이한테는 항상 작은 아이가 좀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야단을 많이 치게 되고 더 아이가 미워질 때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편인의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을 할 때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위사람 어머니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받아들일 때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에 우리 인이라는 것은 인풋이라는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고 다시 표출이 그렇게. 잘되진 않습니다 물론 구성에서 다른 쪽에 뭐 아웃풋이 또 있거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웃풋이 없는 인풋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도저히 옆에서는 못 알아차릴 겁니다 그것이 본인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에너지가 안으로 작용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둔하게 보인다 라는 모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좀 남들이 봤을 때좀 맹하게 보인다, 아둔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되게 영민함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순발력이 좋은 모습도 편인나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인기형변 인기형변도 굉장히 능하고 또 개모라는 어, 데서 출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개모라는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개모의 행동 나한테 주,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일까? 나를 진짜 위해서 해주는 걸까 라는 데에서 의심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또. 내가 새엄마, 개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심이 아니지만 아,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이런 말을 할때 어, 본인이 약간 그 상황에서 좀 유리한 발언도 잘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연기력의 밑바탕이 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인으로서 연기를 잘하시는 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어, 연극을 하거나 뭐, 트렌트로서 할,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편인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바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인기형변을할때또 어떤 그 상황에서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표현을 스스럼없이 할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 변인 자체의 에너지가 그런 어떤 연기력이나 그리고 인기형변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더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의는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있는 그대로예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 이제 편인의 이런 모습은 이제. 참 정인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인은 참 처음부터 함께 시킨대로 자고 차고 해서 뭐 대학자가 된다라고 얘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정인으로서 어 정인격이고 그리고 에디슨도 정인격이고 이렇게하여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영재다, 뛰어나다라고 해서 유아기 때 그렇게 뛰어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 그냥 평범한 데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대기만서 나중에는 정말 대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인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또 사고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편이는 처음부터 어 이거 아니야. 아니 난안 들을래.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 대표적으로 정인과 편인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죠. 편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것도 굉장히 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알고 싶어서 뒤에서부터 결과부터 먼저 보고 띄엄띄엄 해서 내용을 숙지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편인이 그 임박해서 뭔가 더 능률을 예,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마감 임박 되었을 때 예,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다가올 때 시험기간이 임박했을 때 편의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머리 회전이 막 잘되고 집중이 잘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마감 임박해서 했을 때는 항상 놓치는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인이 전반점을 받기가 힘들고 또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요.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 공시가 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 차근 차근 공부를 해 나가서 마감이 임박해진다고 더잘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마감이 심박해지면 조금 더 긴장이 되어서 더 공부가 잘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미리 공부를 해놓는 유형이 또 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공부하는 자세는 되게 차분하게 그 내용을 더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이들도 이제 정인으로 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쳤을 때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는 있어도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편의는 굉장히 이제 응용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또 자기의 어떤 지식. 을더 어,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할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이제 학습을 할때 대개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다른 점은 진로를 정할 때 우리가 장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어,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보고요. 이제 인이라는 것은 문서 영역도 인에 해당이 되는. 이제 문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부동산을 또 빠뜨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웃음>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인으로서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것또 재로서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어, 살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